안녕하십니까. 2021학년도 청신호TV 수학능력시험 주택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. 1번. 다음 영상을 보고 임주경 리포터가 설명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.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SH공사가 구매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다가구, 원룸 등의 주택을 의미합니다. 2번. 다음 영상을 보고 조명진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.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이나 발달장애인 들에게 자립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. 맞죠? <웃음> 3번 다음 영상을 보고 정혜림 서포터즈가 설명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. SH 공사에서 건설한 원룸이나 기숙사형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.